그 오늘부터 어, 여러분과 같이 악보교실을 열겠는데요 왜 악보교실을 여느냐 하면은 에, 이 노래를 하면서 어, 진성만 부르고 어, 가성을 안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 가성도 진성 못지않게 같이 불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가성을 빼지 않고 진성과 같이 불러주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뭐 노래교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뭐 노래교실 그런거 할 능력은 못되고 악보, 저는 이제 평생을 선가들을 했고 또 지금 작곡을 하고 있고 해서 악보에 대한 것만 조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목포의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악보대로 부르자. 악보대로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악보대로 부르려고 그러면 사실 미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연습을 지금 거의 안한 상태에서 여러분과 같이 부르게 되어서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마그 아.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에, 노래를 부르기 전에 에, 악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여기쯤 오면은 악보가 보입니자 여기 보면. 진, 노래에는 이제 진성과 가성이 있는데 에, 이런 것은 이제 진성이지 않습니까? 가사가 붙은 음표, 에, 가사가 붙은 음표. 그 다음에 악보는 있는데 가사가 없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가성이잖아요. 그래서 가성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흔히 이 가성을 못 불러주고 가성 아는 데 가서 뭐 가성을 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진성과 가성을 같이 함께 불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가성을 여러분 빼지 않고 어 같이 불러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온 노래는 가성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옛날 나온 노래 목포의 눈물 이런 건 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게 자 이렇게 네, 멋진 상태에서 t h a n you. 가슴 부르기 참 어렵죠? 저도 지금 가슴을 제대로 못 부르고 있습니다 연습은 일단 느리게 해놓고 연습을 많이 해서 빠르게